해양 동물. 해양 동물. 물고기. 물고기. Fish. 게. 게. Crab. 가재. 가재. Lobster. 소라게. 소라게. permit crab gul oyster honghap mussel gaori gaori stingray hepaty h e p a r i jellyfish 문어 문어 Octopus 오징어 오징어 Squid 성게 성게 Urchin 불가사리 불가사리 Starfish 상어 상어, shark. 따개비, 따개비, barnacle. 돌고래, 돌고래, dolphin. 말미잘, 말미잘, sea anemone. 보거. blowfish 거북이 거북이 turtle 해마 해마 seahorse 고래 고래 whale